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짓다 10년 감수 그리고 건축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데 대한 이유와 그 방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다보니 내 집이나 건물을 짓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가운데는 내 집을 짓게 된데 대한 로망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건축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단히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즉 건축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과 공사업체 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집 짓다가 10년을 감수한다느니, 계약하는 순간 칼자루가 넘어간다느니, 심지어는 사기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까지 염려를 하는데, 평생 설계와 건축 등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 담보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 집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려거나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집 짓는 일은 축복이고 돈 버는 일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상의 모든 일에 어렵지 않고 만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별 어려움 없이 돈도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는 거저 먹을 만한 일은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건축도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집을 지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축복이 아니고 또내 집을 짓거나 디벨로퍼 등 건축사업을 하는 일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만한데 남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만 한다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땅값이나 공사비 등 모든 것을 원가로 할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이나 건물을 살때 이윤을 얹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게 바로 아파트값 아니겠습니까? 원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에는 쓸데없는 광고비, 홍보비, 막대한 회사 이윤, 프리미엄등이 얹어져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집을 짓는다면 그러한 거품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원가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만큼 돈을 버는 셈이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집을 지어서 살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 집 짓는 일등 건축은 아주 쉽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건축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다른 어느 일보다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시스템을 잘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설계나 시공 등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전문가에 맡기면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어차피 설계를 하려면 건축사가 필요하고 공사를 하려면 시공업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전문가를 잘 선정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과정도 모두 이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인 것인데 이는 마치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직장이나 자신이 하는 사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내 집을 짓거나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요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내들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파트너시부 구축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를 만드는 것으로 요즘은 건축 전문가들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면서 돈을 떼먹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철근을 빼먹고 부실공사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일들이 횡행한 시절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활동하는 건축 전문가들은 모두 다 건축을 전공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가들을 잘 선정하고 이들과 좋은 파트너십만 갖춘다면 일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제가 평생 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경우를 보지 못한 것으로도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을만하고 자신과 잘 맞는 설계를 하는 건축사와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한데 특히 요즘은 인터넷 세상으로 이러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나 약사 등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전문가와는 달리 건축사나 시공회사는 일반적이 아니어서 접촉하기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전문가를 물색하기 쉽고 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들도 과거와 같이 허무맹랑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CM이나 PM방식의 활용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은 어렵고 복잡하며 믿을 수가 없다고 하거나 또 만약 자신이 하는 일에 얽매여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CM이나 PM 방식입니다. 이는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Project Management라고 하는 것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공사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등 전문가를 CM이나 PM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건축의 모든 것, 즉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을 것인지라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자 선정과 설계 과정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공사비 지급이나 하자 관리 등을 의뢰한다면 공사비를 떼이거나 부실공사 등을 방지할 수도 있고 별 어려움 없이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CM이나 PM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잘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 등 면에서 효율적이고 만약 설계를 하는 건축사에게 이 업무를 맡긴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차피 설계를 하려면 건축사가 필요한 것인데 이 설계를 한 건축사는 이 업무를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가장 그 건물과 건축주를 잘 이해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건축사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건축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집 짓다 10년을 감소한다는 데 대한 그 이유와 방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집 짓는 일은 축복이고 돈 버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집 짓는 일등 건축은 아주 쉽다. 다음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의 구축이 중요하다. 네번째로는 CM이나 PM방식을 활용해보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섯번째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사람들은 다양하고 생각도 제각각인 것이죠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고 편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가면서 걱정과 염려로 또는 심지어는 현장에 나와서 작업자들과 싸우기까지 하는 건축주도 봤는데 어느 편이 더 효율적인지 참그 전문가로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좋은 업체를 만나서 파트너십만 잘 구축한다면 10년을 감소한다느니 또는 뭐 칼자루가 넘어간다느니 이러한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좋은 관계로 좋은 집을 특히 집 짓는 과정을 행복하고 즐겁게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집을 짓거나 디벨로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인생을 역전시키기까지 한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건축은 다른 일과는 달리 많은 자금 심지어는 자신의 전 재산이 투여되는 일이다 보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겠지만 지나친 염려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되거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동안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러한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본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